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미션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상태는 양호해 보이네요. 시간을 충분히 들여 배출해줍니다. 탈거된 드레인 플러그의 모습입니다. 마그네스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탈성 슬러지를 포집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플러그를 클리닝한 후, 신품 드레인 플러그 와셔로 교체합니다. 와셔 재사용은 금지입니다. 레벨링 플러그 실링도 신품으로 준비합니다. 잭 포인트에 고무를 댄 후, 차량을 리프팅해 잔유를 배출합니다. 더 이상 오일이 나오지 않으면, 드레인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 6입니다 그랜저 HG의 미션을 규격인 s p 4를충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껑을걸고 신유가 잘돌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온도에 도달했으면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오일을 배출합니다. 플러그 실링도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미션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랜저 HG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레벨링시 나온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차량에 남아있는 오일이고요 와셔 및 실링 모두 신품으로 기체하였습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진단기를 통한 d t c 체크를 마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